근데 그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이슬람을 개종했다? 이거는...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assalamu a l a i k u m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아, 오늘은 조금 민감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영어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좀 한국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,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계속 쭉 들어왔던 그런 댓글들이 있거든요 어, 예를 들면은 Do not use the name of Islam to earn money It is h a r to use Islam for views. You use Islam to attract attention to yourself. This is not acceptable in Islam. Islam is not a game. If you are a true Muslim, do not post about everything. You use Islam just for the sake of watching the videos. I don't think you r e a true Muslim. 뭐 이런, 게 많이, 뭐 이런 게 많이 달려왔는데 사실 제가 이걸 굳이 대답을 안 했었는데 어, 얼마 전에 보니까 아예 이걸 영상으로 만든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제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무슬림들이 이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내가 한국인 무슬림 만나봤는데 걔네들이 전혀 무슬림 같지 않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는좀할 말이 있어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돈에 관련된 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민감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말하기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게 이슬람 콘텐츠를 하려고 시작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일단 뭐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 처음에 음악을 제가 홍보를 하려고 유튜브를 만들었고 또그 과정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또 콘서트를 했었고 거기서 제가 무슬림분들을 만나서 친구를 만들고 이제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배우다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보고 이제 개종을 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. 일단 우선은 그거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또그 다음 질문은 유튜브로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건가? 특히 이제 이슬람적인 컨텐츠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잘못된 건가? 그거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버는 게 맞습니다.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. 제가 뭐 얼마나 버는지 정확하게 공개하는 건좀 그렇지만,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않거든요. 왜냐면 이제 나라마다 CPM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비해서 제 영상을 보는 국가의 CPM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.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직장에서 버는 돈보다는 조금 더 버는 것 같아요. 네. <웃음> 감사하게도. 뭐, 근데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. <웃음> 뭐,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풀타임 직장으로 가지고 있고, 또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 수입도 다 거의 유튜브예요.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과연 나쁜 일인가? 특히 이제 이슬람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나쁜 건가 이거를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 봤거든요 우선 이슬람에서 금지되는 거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국어를 하는 거는 굉장히 금지가 돼요 경제 활동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하디스에서 보면은 이제 생산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허락되는 직업은 명예로운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전 선지자들께서도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업을 가짐에 있어서 자신과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타인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돕겠다는 의도를 가지면 은그 사람은 이제 그 직업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돼 있다 예, 꾸란에도 나와 있고 하디스에도 나와 있어요 이제 다시 제 경우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은, 저는 여태까지 이거 유튜브 하면서 누구한테 뭐돈 달라고 구걸 한 적도 단한 번도 없었고요. 저는 이제 이슬람의 좋은 모습, 평화로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좀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. 제가 하는 일이 이슬람의 가치에 반대되는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좀 좋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저 스스로 믿기 때문에, 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 영상 보고 개종 했다는 분들도 메시지를 많이 받았었고 아, 너무 자기 자랑 같나? <웃음> 그저 돈만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돈만 벌려고 했으면 훨씬 더 자극적이고 그런 어 인스턴트 같은 영상을 더 많이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? 그렇다고 해주세요 <웃음> 그러면 또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의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개종을 한 거다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이슬람을 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이런 누려왔던 익숙한 삶을 버려야 되고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또 사람들의 편견에 저희가 항상 맞서 싸워야 되고 근데 그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이슬람을 개종했다? 이거는 아니에요 내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. 그래서 저는 다른 한국인 무슬림들도 정말 제가 존경하거든요. 어 제가 이제 한국인 무슬림들을 만나보고 이제 본 무슬림들 많이 만나봤지만 한국인 무슬림분들이 절대 이만이 그분들에 비해서 약하지 않아요. 절대로 이제 본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하고 하느님을 섬기고 이런 거를 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. 한국인 개종무슬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삶의 목적이나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개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보면 은 이만도 너무 훌륭하시고 정말 다와에 대한 의지도 정말 엄청나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이슬람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고 알리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유튜브를 활용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. 저는 솔직히 이거는 진짜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난보다는 정말 이슬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더 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를 응원해 달라는 건 아니고 아니 뭐 저도 해주시면 좋고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지만 음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받았던 이런 사랑이랑 응원을 꼭 제가 또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서 뭐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사실 제가 좀 저축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모이면 은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진짜 하고 싶거든요 작은 마스지를 만든다던가 뭐 이슬람 교육센터를 좀 만든다거나 뭐할랄 레스토랑을 만든다거나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 무슬림으로 살면서 너무 불편한 점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데가 없고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데도 없고 이제 무엇보다 밥 먹고 싶어도 이제 한랄 레스토랑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제가 차차 나중에 진행이 되면은 꼭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정말 한국 무슬림분들이 막 돈에 미쳐서 이런 컨텐츠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오히려 이슬람의 좋은 모습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민감하지만 이런 돈에 관련된 제 솔직한 좀 생각을 좀 말해봤고요 네, 영상 항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 Take care and be safe. Alhamdulillah. m a s a l a m 감사합니다. 여러분